오리온, 오리온, 리오나, 리오나, 리오나, 오리온, 오리온. 어? 어, 이거 오리온 건데. 버어두고 어딜 간 거야? 흐음. 찾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멀리 안 갔을 거니까 찾아보자. 흐음. 아 오늘 아침에 내방 들어오지 말라고 엄청 뭐라 그랬는데 리온이 퀴즈폰 있잖아 위치추적 그런 거 없어? 위치추적? 아왜그 생각을 못했지? 다행이네 어? 이 근처야 여기 리온이 자주 가는 덴데? 그럼 잘 됐네 빨리 가보자 리오나 리오나 리오나 리오나 리오나 리오나 리어나리 어? 리온이리오 일부러 일부러 버려두고 아것권아 태권도 오다 이렇게 풀어지기 힘들어. 어? 나 리오나 리오리오리오리 어디서? 저기서 저기. 거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창문으로 들어갈까 아니 기다려봐 만반장, 너는 계속 많이 봐봐. 어. 우 와. 괜찮아? 반장 형아! 나 너무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고래온 괜찮아? 어? 초등생 어린아이를 유괴해 가둬놓은 범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몰라 은행에 가던 중 아이는 친구들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자칫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뻔한 이 사건을 조태영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납치해 방에 가뒀습니다 1시간 이후, 범인은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은행에 간다 사... 끔찍할 뻔했다 리온이 자? 응, 아까 잠들었어 무서웠겠네 너네 둘 아니었으면 리온이 못 찾았을 거야 정말 고마워 <웃음> 소일진이 문 떠서 잘된 거지 웬일이냐? 20점을 안 부르고 내 이름을 다 부르고 이번에는 20점 아니더라 좀잘 봤던데? 연속 20점은 맞아야 하니까 놀리지. 그래 인마, 나 20점 아니야 인마. 근데 이름 부르니까 좀 어색하다. 야, 너네 둘도 이제 친하게 지내 <웃음> 우리 사이가 안 좋았었나? <웃음> 아닌데, 우리 했던것 <일치했던> 같은데? <웃음> 그치? 네 <웃음> <웃음> <웃음> 정비서님. 유학이요? 음... 비행기 날짜가 언제예요? 야! 예. 알겠습니다. 야, 오래 기다렸냐? 아니, 나 방금 와 있었어. 그거 알아? 우리 계약 날짜 이제 끝났어. 알아. 그래서 말인데. 친구계약서? 우리 이제는 친구계약서 쓰자 어디보자 계약서를 잘 썼나? 나도 좀 쓰거든 아이 조항은 안되겠네 왜? 놀러가기 싫어? 아니 나 유학가 갑자기 유학? 어디로? 이탈리아로 그림 그리러 아빠가 가래 아... 억지로... 가는 거야? 와... 근데 사실 내가 유학 원했던 거야 내가 가고 싶었던 거거든. 가서 보고 배울 것도 많거든 아 그랬구나 좋... 좋겠네 아, 근데... 너를 두고 어떻게 가냐? 진짜 가?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 막상 떠난다 그러니까 그렇네 아.. 이제 막전화 와서 친구 겨우 사귀었는데 난또 가면 누구란 또냐? 친구 사귀면 되지 거기 또 좋은 친구도 많겠지 재밌었다 추억 많았다 급하게도 간다 예전부터 준비했던 거라 그래 아.. 나 궁금한게 너 좋다고 따라다녀서 귀찮게 했다는 여자애 잘 해결됐어? 그런 애 원래 없어 어? 나. 아. 결국 친구는 떠났다 하지만 좋은 추억은 마음속에 남아있다 언제까지나 우리 남긴 행복한 사진들 귀... 들었어? 들었지? 초일쯤 걔 유학 간거 사실 유학 간거 아니래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 나도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가 걔 한국에 있는 거 봤대 뿌 <웃음> 대박 그리고 내가 볼땐남 반장이 이제 오비키한테 고백할 것 같아 진짜? 너가 어떻게 알아? 내 초기 그래 내 초기 딱 그래 뿌! 그 초기 항상 틀리던데? 다음 편을 예측해 보자면 이제 단반장이 오비키한테 고백하거나 아니면 내 초기 그래 내 초기 딱 그래 지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왜난 없는 거야? 왜난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뭐가 없어? 또 아니야, 뿌. 너네 내 뒷담했지? 어 맞아. 난 앞에서도 욕하고 뒤에서도 욕해. 오비키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진짜. 너네 남 얘기하지 마. 뿌 뿌. 다음화도 기다려달라고.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아. 궁금해. 그리고 너무 수상해. <듀> 어? <듀> 여보세요?